잠깐만, 녹화를 하면서 하자 암박했습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우와 팀장비는 무조건 좋다 아무튼 이게 새로운 장비고 무조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당납니다 일단은 이게 넘어가면은 육재련 이상씩 까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계승해서 가지고 가고 진짜 당분간 게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장비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앞으로 던전이 또 새로 생길 것이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파밍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텐데 문제는 첫번째 던전에서는 그렇게 큰 파밍 파밍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초반에는 이 파밍 재료를 얻는 것도 힘들뿐더러 재감정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재련 이상씩 까이고 하면 저희 15재련에다가 세트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개뭐앵감 10% 뭐 물마공 5% 뭐 특정 스킬 사용 뭐 쿨초 이게 아예 없어져 타필 없어지고 그냥 싹다 사라집니다 허프르게와 신장비 무조건 좋다 해서 넘어가면 은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게임 당분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는 홍해주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좀 방송할 것도 있고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존버를 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재료 계승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었는데 계승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당분간 홍양말을 사용할텐데 이거 홍애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버리게 해야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아서 지금 좀 당장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계 먹방을 해보자 어차피 이거 방송 그거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영상 녹화해두니까 무슨 노래를 틀든 상관없어 그 말은 즉슨 야 가지야! 야 1만개 가자! 여기 몇, 몇번을 준서 했냐? 야 가지야! 아 잠깐만 소리 좀이러 봐. 오 분해 왜 분해 어 정가요? <웃음> 야, 처음부터 의재정가데의제정야육회는 정가. 정가다 이건... 이거 잠깐만요. 좀... 돈을 더 충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즈... 야, 정가... 야, 또 정가다... 미쳤다... 아, 진짜 미쳤는데, 근데? 진짜 정가겠. 어, 야, 미쳤어. 야, 진짜 정가겠어. 야, 정가 방송이야 이거. 정직한데 방송? 미쳤나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지 이거는 개호바지 아 개호바지 이거 아야 미쳤냐 내 이거 3수도 아니고 있어. 야, 개다! 와, 씨! 야, 이거! 와! 와! 야, 정가다. 와, 씨! 정가다. 어, 아, 잠깐만요. 야, 70%! 결정이 부족하네. 와! 5, 6, 7, 정가를 외치지 마라. 내 인생이 정가 넣었다. 야! 5, 6, 내려봐. 5, 6, 얼마나 때려만 애들아, 지지하지 말아라, 진짜! 야, 그대로 필요 그 b l a c a r 이좋 키만 어? 바로 잠깐? 아, 잠깐만. 이거. 하트 아, 이게 인생이지! 아 이게 인생이지 어? 야 당을 응? 다 가자! 제발 안될거같아 이거 아, 에바지, 이거. 아, 제발, 시추제는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근데 여기서 최악의 스토리가 뭔지 알아? 포기의 주 1만 개를 지고 원기옥 때렸는데 다음날 패치가 되고 아예주 이제 신 재료로 이제 바꿔드릴게요 이날나는 스토리만 아니면 돼저 옛날부터 약간 좀 이런 거 많았거든요 옛날에 아 나도 이제 머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식강구가 이제 얼마였냐 그때 한 15만원인가? 했을 때 내장을 샀거든? 내장을 사고 강기계 전부 다 발랐어 강기계 바르고 일주일 뒤에 이제 영웅장비가 나오더라고 저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뭐지 특히 이제 엘트리온 무기 이거 엘? 아 이거 13강 무기 이거 아 13강 있습니다 끼겠습니다네 보십시오 이게 13강 이벤트니 다 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전설의 이 무기 이거 이거 이거 이 시비 엘트무기제 어떤 아시는 지인분이 딱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 니마 이거 1 2강부도 있고 엘트무 이거 레전드무인데 이거 뭐1 2강부 바르면 은 진짜 미래가 확정된 무기 아니냐 진짜 미래 보장무기다 이 x 떨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쓰다가 아프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1 2엘트무더라고 같이 손잡고 울었어 그때